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박세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프는 하체운동이라고 하면서 이게 보면 하체를 잘 안써요 자극 또한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하체자극 하체운동인 만큼 하체자극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보통 처음에 배울 때 뚝딱이부터 배울 때 체를 왔다 갔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단 손으로 잡기 때문에 헤드 움직이는 거에 집착을 해서 다리를 보통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 상체로 체를 갖고 가면 하체는 그냥 상체 도는 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하체를 먼저 자극하는 것부터 알려드려요 왜냐? 하체는 강한 만큼 두네요 상체는 약한 만큼 예민해요 특히 손가락 엄청 약하죠 근데 제일 예민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민한 애들은 바꾸기가 쉽다 이거예요 피면 피고 줄이면 줄이고 땡기면 땡기고 뭐 뻗으면 뻗고 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하체는 엄청 강해요 특히 우리 몸에서 신체 부위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엉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엉덩이를 자극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강한 만큼 둔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엑셀사이즈를 조금 몇개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하체를 잡아 두고 나서 상체를 잡아도 늦지 않으니 모양이 좀 이상해도 다리 잡는 것부터 연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인 성과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상체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체가 자극되는 것을 못 보아요 그죠? 여기 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팔을 구부려서 뒤로 이렇게 가볼게요 뒤로 이렇게 가면 뒤로 갔다가 오른쪽에 앉아버리면 여기 자극되는 곳이 앞쪽이 한번 보일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자극되는 곳이 한번 딱 보일 거예요 이게 힌지의 시작인데 자.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쪽 다리를 자극시키기 두 번째는 요거를 옆으로 가서 옆쪽 근육을 자극시키기 세 번째는 자극시킨 애를 그대로 두고 내 머리가 공쪽으로 다시 갈수 있게끔 늘려주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엉덩이 중앙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 땅앞 중뒤요렇게쫙 자극이 됐으면 이 힘을 가지고 와서 공을 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손만 생각을 해서 요렇게 돌아버리면 제 엉덩이 여 유지에서 떨어지는 거 보이실까요? 손만 따라가면 엉덩이가 자극이 하나도 안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쳐서 앞으로 넘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팔로만 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다리를 이세 단계로 나눠서 연습을 해 주시면 자극하는 방법과 하체 쓰는 방법이 훨씬 더 쉬워지고 더 효과적이게 느낄 수 있어요 <웃음> 여기서 자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팔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모양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 쪽으로 당겨요 주머니가 있으시면 주머니 쪽으로 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기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밀어주기 이렇게 요렇게. 여기서 돌면 안 돼요 다시 앞쪽에서 보면 얘를 땡기면서 오른쪽 엉덩이로 밀면서 앉기 요렇게안 돌았죠 돌면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안다죠 1번 앉기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거는 어깨 보이시죠 얘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체가 돌아요 그래서 수평 유지 1번 그럼 딱 자극이 돼요 2번 그대로 옆을 봐주기 그러면 얘가 더 밀리는 게 보여요 3번 얘 올리면서 머리는 공쪽으로 유지하면서 공쪽 이런 식으로 하면 엉덩이 뒤에가 느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고 자극을 연습을 해주시면 하체 쓰는 게 훨씬 쉬워져요 다시 한번 1번 2번 번 이거를 리센터링이라고 해요 공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처음부터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제 체중이 오른쪽으로 안 가고 옆 피고 떼는 거 보이시죠? 하체가 처음부터 머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체가 잡히면 머리 잡는 것도 정말 쉬워져요 알겠죠? 자 다시 여기서 1번 2번 3번 나 알겠죠? 한번 자극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다음은 끝! 빠이!